나의 버클리스트 중 이번에 이을한 가지는 쇼핑몰 운영해보기 이었다. 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나만의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브랜디 어플의 헬피 서비스를 이용해 마켓을 열어보았다. 이 헬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른 어플의 서비스를 알게 되어서 두 어플을 비교하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기에 후기를 찾아보며 고민을 했다. 사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동대문에 가야 하지만 거리상 힘들어 어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자체 어플을 가지고 있는 브랜디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는 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사입 어플에 들어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2021년 12월 사입 상품들을 받아 직접 입어보고 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복도에서도 어설프더라도 신나는 마음으로 첫 촬영을 마치게 되었다. 서툰 솜씨로 오랜 시간에 걸쳐 드디어 브랜디에 나의 첫 제품을 올렸다. 솔직히 잘 팔리면 좋겠다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나의 꿈에 도전을 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 기대는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계정도 따로 만들어 나름 홍보도 하고 유튜브에도 약간의 홍보를 했다. 첫 업로드를 한뒤 한참 시간이 흘러 나는 조금 더 도톰한 옷들과 처음으로 부츠를 사입해 큰맘 먹고 구매한 T자 배경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촬영을 한번더 했다. 그리고 세번에 걸쳐 업로드를 하였다. 그치만 이번에도 판매 실적은 대실패였다. 홍보도 촬영도 전부 미흡했기에 그럴 수 있다며 위안을 삼았고 그렇게 계절이 두번 바뀌는 동안 나의 제품들은 단한 개도 팔리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에 외부에서 제품이 팔렸는지 약간 돈이 들어오긴 했었다.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개인적으로 사입을 할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쉬게 되었고 그렇게 2022년 5월이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름을 맞이해 운영을 하려고 사입 어플을 들어갔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어플에는 모든 제품들이 솔드아웃이 적혀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풀릴까 싶어 기다렸지만 여전했고 그렇게 6월이 되어 문의를 넣었고 사입 예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9월로 흘러 난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은 마켓 운영을 접기로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의 짧디 짧았던 꿈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 내가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느낀 것들이 있다. 사실 버킷리스트 중몇개 없는 간절하게 바랬던 리스트 중 하나가 쇼핑몰 운영이었다. 내가 원했던 것처럼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건 아니지만, 오히려 서비스를 통해 부담없이 도전해볼 수 있었고 아쉽기도 했지만 꿈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이 꿈을 한번더 정말 진지하게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약간은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 느꼈던 점들은 부담없이 마켓 운행을 해볼 수 있었다는 점과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 반면에 마켓 노출을 해준다는 것을 알아보고 시작했지만 노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높은 수수료 때문에 나에게 오는 돈은 정말 일부의 일부였다는 점 그리고 가격 측정을 마음대로 할수 없어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팔려도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이렇게 나는 아쉬운 점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느끼며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또 체크하게 되었다. 내가 이룰 다음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기대된다.